히터를 사용할 때 연료와 공기의 비율이 맞지 않으면 버너에 탄소가 끼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와 무시무시하죠? 이렇게 탄소가 끼는 건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데 딱 10분 걸립니다. 흡기관이 찌그러지거나 그럼 공기량이 부족해지겠죠? 아니면 펜모터가 간섭이 나가지고 잘 안돌거나 역시 공기량이 부족해질 거예요. 아니면 연료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딱 10분 만에 이만큼의 탄소가 번에 끼게 됩니다. 그러면 점화가 안 되고 흰 연기만 나게 돼요. 번을 청소할 때 심은 이런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 지금 방금 점막이를 끄집어냈거든요 이점막이 안쪽에 철망을 보면 완전히 녹아가지고 타르 찌꺼기랑 안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이걸 꺼내야 돼요 이 꺼내기 쉬운 방법은 불꽃 토치가 있으면 여기 한번 지져주면 녹으면서 쏙 빠지는 데 없으면 아 정말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만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고 해결이 안 돼요 여긴 놔둬도 돼요 어딜 청소해 줄이나이 안에 사실 기름 들어가는 구멍이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끝이 약간 갈고리 모양으로 된 철사를 넣어가지고요 360도 돌려줍니다. 뭐 해주는 거냐면 기름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주는 거예요. 털어볼까요? 오 보이나요? 이만큼 막혀 있어요. 구멍에서 나온 거예요. 기름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줘도 처음에 점화 시킬 때흰 연기는 많이 나겠지만 점화는 돼요. 근데 여기가 막혀있으면 아무리 딴데 청소해도 말짱 꽝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왜냐? 기름이 안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고여있는데 조마가 당연히 안 되죠. 연기 맞나요? 철망을 새로 끼우고, 이대로 조립을 해볼게요. 그냥 탄소 덩어리째로 어디로 가야 되냐? 조립을 할때또 중요한 게 버너가 삐뚤어지지 않게 잘 조립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또 그것 때문에 불안전연소가돼요휘트 보내는 시고요 청소가 됩 번너에서 기름 구멍만 뚫어줘도 일단 저만은 성공합니다. 근데 워낙에 번너가 아까 지저분해가지고 흰 연기가 많이 나고 있어요. 아 불이 붙다가 꺼지네. 한번더 기다려볼까요? 불이 안 붙을 때 불을 붙이는 요령이 있어요. 기름이 들어가죠? 이렇게 빼! 기름은 뭐 끓어나오겠죠? 불이 안 붙을 때는 히터하부에서 기름관을 빼가지고 일단 열려 통에 담궈줍니다 그러면 이제 점확히 열기 가지고 안이 마르게 돼요 몇번 말려주다 보면 불이 붙어요 그리고 잘 소리 듣다가 어느 이상한 시점에 불이 딱 붙을 때도 있어요 소리 듣다 보면 그때 다시 열려 통에 딱빠지면 돼요 어, 불이 붙을랑 말랑 한다 붙을 것 같은데? 붙어라 붙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어둡네요 붙은 소리는 아는데 버너가 달궈지네 버너가 달궈지면서 굳어있던 타르가 다 날아갔다 점화한 지 10분 정도 지났고요다 유리창에 탄소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안에 아직 탄소가 남아있는 것보이죠 우들소들하게 여기 탄소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태로 20분 정도 더 돌려보겠습니다. 대략 30분 정도 돌린 것 같아요. 한번 내부를 볼까요? 아, 유리창은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밤에 불꽃이 안보였는데 오 뜨거워 10단으로 30분정도 가정을 시켰고요 저 안쪽 벽면을 보니까 아직은 조금 남아있네요 뻔어 바깥쪽은 밖도상 볼수가 없어요 꺼내보는 수 밖에 없어요 이거 계속 돌릴 순 없으니까 뻔너를 히터를 끄고 뻔너를 꺼내가지고 이번 타르가 탄소라고 하나요? 그게 날아갔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히터가 꺼지고 있습니다 흰연기는 안 나고 있어요 히터가 식으면 분해를 해서 꺼너를 꺼내 볼거예요자 이제 꺼너를 꺼내 볼거예요 거의 다 됐어요 나사 하나만 풀면 꺼너를 꺼낼 수 있습니다 아, 궁금하네 어떻게 됐을까 30분 정도 돌렸고요 사실 하루 종일 돌리는 게 좋다고 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는 꺼내겠습니다 아... 와! 이 정도 아까 응. 보셨죠? 여기 끝에 가장자리는 좀안 됐다 응. 여기는 어떻게 하지? 여기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타가지고 날아가지 않을까요? 저마에 성공하면 그 열기가 막 600도 정도 됐거든요? 응. 그 정도 되면 그 열기로도 카본이 타가지고 날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히터 청소할 때꼭 완전 분해하지 않아도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면 완전 분해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까 보셨듯이 어디만 청소를 해주면 되냐면 히터가 조립된 상태에서 여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점화기만 빼고요. 점화기는 요렇게 네, 생긴 점화기 렌치가 있습니다. 조막이 렌치 가지고 뺄수 있고요 롱 로즈 가지고도 잘힘 조절을 잘하면 뺄 수가 있어요 조막이를 뺀 다음에 안에 조막이망을 제거하고요 조막이망을 제거한 후꼭 이게 아니어도 돼요 좀 굵은 철사로 끝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안에를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에 돌리면서 살살 긁어내줘요 눈에 보이진 않죠? 근데 골고루 긁어내주면 이 구멍이 바로 기름이 들어와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기름이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지 길만 열어줘도 일단 흰연기는 많이 나겠지만 점화는 됩니다 안 되면 뭐 한번 더해줘그렇게 점화가 되면 식단으로 몇 시간을 계속 가동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기름이 들어가는 통로를 확보하고 점화가 되면 그 상태에서 한 2시간 정도 최소 2시간 정도를 식단으로 가정시켜 주세요. 그럼 아까 보셨죠? 엄청나게 많이 쌓였던 카본들이 타서 날아가요. 물론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민폐가 될 정도로 흰 연기가 많이 납니다. 그 카본들이 타가지고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아파트나 뭐 그런 데서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 정도 연기가 나도 괜찮은 장소에서 시도를 해보세요. 자, 이상으로 스티터 과연 점화 열기만으로 청소를 할수 있을까 테스트를 해봤고요.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